안녕하세요. 피트게이의 원더입니다. 오늘은 무게를 얼마나 치고 일주일에 몇 번을 운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게입니다. 운동을 할 시에 무게를 얼마나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 의대 시미오스트 교수 연구진에 따르면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원 r m 의약 80% 이상의 무게로 훈련을 하는 것이 근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고 근비대를 위해서는 원 r m 75의 75%에서 85%의 무게로 훈련을 해주는 게 근비대의 가장 효율적인 무게 범위라고 하였고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는 55에서 60% 정도의 무게로 훈련을 해주는 게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비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알렘의 75에서 85% 정도의 무게로 훈련을 실시해주는 게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도수, 일주일에 몇회 정도 운동을 해야 가장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될까요? 보통 분할이라고 말을 하죠. 분할, 무분할 중에 어느 게더 좋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요. 어풀 바디 에브리데이 라고 빨간색 글씨로 써 있죠 이게 이제 무분할로 그러니까 몸의 부위를 나누지 않고 매일 전신 운동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푸시 바이셉스 렉스 풀 트라이셉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는 푸시만 하고 하루는 뭐 이두 만하고 하루는 다리만 하고 하루는 당기는 운동하고 만 하루는 삼두 운동만 하고 이런식으로 분할을 해서 여기서 보면 오분할이 되겠죠 오분할로 운동을 한 그룹 이두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와 같이 이 파란색이 풀바디, 그러니까 전신을 매일매일 훈련한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훨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근육량 증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최신 연구에서도 풀바디 워크아웃 한개 이렇게 스플릿, 나눠서 하는 분할로 해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더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컬쿠원 연구진이 2018년도에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4X와 6X가 있잖아요. 둘다 이제 같은 볼륨을 소화한 거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이걸 3일에 걸쳐서 훈련을 하고 그게 3X고 6X는 이걸 6일에 걸쳐서 같은 볼륨을 나눠서 훈련을 한 거예요. 둘이 비교를 해보면 뭐 스쿼트 원 r m 은 3X가 0.1 더 증가하긴 했지만 보시면 은 대부분이 다원 r m 의 키로수가 6X가 좀더 많이 증가한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하루에 한 부위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한 부위를 수일에 걸쳐서 나눠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20세트를 하루에 몰아서 20세트를 다 하는 것보다 그 20세트를 뭐주 5일에 걸쳐서 하루에 4세트씩 나눠서 하는 게 근육량 증가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가끔 다른 연구들에서는 뭐 이런 빈도수 분할수 상관없다. 결국에 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운동 볼륨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볼륨이 더 많으면 근량 증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저 저번 시간에도 매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볼륨 관점에서도 이 똑같은 고볼륨을 나눠서 하는 게더 개이득이에요. 근육량 증가에 있어. 한 연구에 따르면 근량 증가에 한 세트를 하는 것보다 네 네 세트에서 여 세트를 하는 것이 약 근량 증가의 80% 정도 더 많이 증가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세트 한 거랑 네 세트에서 여섯 세트, 그러니까 운동을 한네 배에서 여섯 배더한 거죠. 이 인풋은 네 배에서 여섯 배인데 그거에 따른 효용은 효과는 고작 1.8배밖에 증가를안 했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운동을 이제 수행을 할때매첫 세트가 가장 효과적인 세트고 그 다음 세트를 같은 날 똑같은 부위를 수행할수록 그 세트당 발휘하는 효과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회복과 적응 시간을 고려했을 때 주어진 볼륨을 하루에 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 수일에 걸쳐서 나눠서 이 볼륨을 소화해주는 게 근육량 증가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된다 훨씬 더 많은 근육량 증가를 가져온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주당 운동 계획을 짜실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히 여러분의 운동 가능한 일수겠죠. 내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운동이 가능한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거예요. 앞서 배운 거의 기본적인 가정은 많이 나눌수록 좋다.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한 부위를. 이걸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주몇 회를 운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운동 가능한 일수가. 지금 표현 보여드릴게요. 주 1에서 2회 다 그러면 이제 이 1에서 2회 운동을 하실 때에 전신운동, 무분할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신운동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가슴만, 뭐 하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이 주당 3에서 4회 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전신운동 혹은 2분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 4회에서 7회 정도 운동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하루는 무분할로 운동해주시고, 그 다음날은 이제 컨디셔닝 개념으로 유산소를 띄워주시고, 근해복에 좀더 도움이 되게. 그리고 또그 다음날은 전신 운동해주시고, 또 가운데 또 유산소 넣어주시고, 저는 지금 주당 한 3, 4회? 한 4회 정도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분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운동 수행 능력이에요. 본인이 운동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 신경이 근신경계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운동 계획을 좀 달리 분할 수를 좀 달리 짜셔야 되는데 어떻게 짜느냐 뭐 초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일단 근육량이 적고 근신경계 발달이 더듭니다 따라서 근 이게 자극을 주면은 그 근육의 회복이 더 빨라요 왜냐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부위별로 자극을 자주 주는 게 좋겠죠 회복이 빠르니까 빠른 시 내에 또 자극을 줘도 또 그만큼 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 이렇기 때문에 무분할을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초직 소급자 분들은 그리고 중고급자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근육량이 다 있으시고 부위별로 그리고 근식내가다 어느 정도 발달이 되신 분들께서는 무분할로 하시면 좋겠지만 이분들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해당 부위의 근육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운동 부위를 분할해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네, 그럼 지금까지 운동 강도, 얼마나 무게를 쳐야 되는지 그리고 운동 빈도수,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더 근육량 증가에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같이 공개해봤고요 네,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공부해서 질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터나로 되세요.